안녕하십니까 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상량 급평리에 위치한 신축전환주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주택은 노출콘크리트로 지은 집입니다. 이 노출콘크리트가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집인데 이 집은 노출콘크리트로 지은 집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단지 자체가 강조망이 되는 고급단지이고요 단지 내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. 지금 보시면 주차 두대가능하고요 교지는 95평이고요. 도로지부는 별도로 있는 거고요. 권평은 53평의 복층구조주택입니다. 준공은 올 4월에 났고요.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공지입니다 그리고 자재가 좀 특이하게 원목으로, 원목을 많이 사용하셨고요. 바닥은 좀더 타일입니다.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면 여기는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. 2층이 나오고 2층은 넓은 거실하고 주방이 있고요. 방 하나와 욕실이 있고, 저쪽으로 나가면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실하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나옵니다. 계단실로 들어가서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1층이 메인이고요. 1층은 바로 내려가면 화장실이 하나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. 주방, 제대로 된 주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실이 나옵니다. 거실 앞쪽에 야외 정원이 있고요. 그리고 1층 전용은 28.6평이고요. 방이 두개 있고 욕실이 두개 있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. 이 출입문 자체가 전부 원목입니다. 바닥은 타일로좀 특이하게 타일을 전부 다 깔아 놓으셨고요. 조명도 좀, 이 집은 좀 특이해요, 보면. 제가 외국은 안 나가봤지만 약간 뭐, 우리나라에서 보기 좀 힘든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. 저쪽에 세탁실도 몇 도로 보이고요. 그리고 창호도 상당히 묵직합니다. 이 집은 자재가 일반적이지 않고 좀 약간 묵직하고 약간 돈좀 들인 집 같이 보입니다. 화장실 보시고 계십니다. 그러면 저기 그 야외 정원 나가실 텐데요. 여기 세탁실 쪽에서 나가는 문이 별도로 있고요. 지금은 창문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부 잔디로 되어 있고요. 잔디는 관리를 좀안 하셨나요? 그리고 잔디가 집 안쪽에 있어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위치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돼지가 좀 작기 때문에 정원도 그렇게 큰 편이라고 보긴 그렇고요. 바로 옆집이 붙어있는데 옆집도 같이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두 집을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고요. 지금 보시는 요 집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. 두집 중에서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집입니다. 그리고 이 집은 동향이 나오고요. 옥상이나 2층에서 보면 강조망이 되는 집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단지가 고급주택 위주로 되어 있고요. 그 양평읍이 차로 10분이면 다갈수 있는 위치상으로 그 양평읍과 가까워서 생활 편의성이 높고요. 또 상수도가 들어오는 집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